난 어디든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every day sunny 아, day 먹방 쿠팡 beauty l o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오늘은 집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뭐 밖에 가도 똑같이 먹는 거잖아요?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해산물 구워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그냥 파티를 즐기려고 합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준비 중이에요 뭐부터 꿀지 아직 세팅이 안 왔는데 짱어도 굽고 이제 삼겹살, 목살도 구울 거예요 오, 다 오늘은 국내 최대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 소백 2020이랑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광고 영상입니다. 사회적 기업들 리스트가 있었어요. 50몇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소백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짠! 부스담이라는 업체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이 세트로 있어요 뭐 된장, 고추장, 뭐 한우 볶음 고추장, 황태 볶음 고추장 쌈장까지 여러가지 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고 이것만 있으면 약간 섭할 것 같아서 구수담에 장 말고 이렇게 더덕 형태구이 양념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왔고이렇게 더덕구이가 있는데 저 더덕, 불라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덕구이도 한두개 뜯고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그리고 원래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황태 더덕 세트를 보내드릴지 아니면 은 된장 이장 세트를 보내드릴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량을 많이 준비 못해서 만약에 이거 단품으로 딱 하나만 어 드린다면 은 20분께 드릴 수 있지만 은 저는 단품보다는 그냥 이런 세트 더덕 요거 세트 그대로 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트로 만약에 이벤트를 하면은 총네 분께 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이벤트가. 그래도 한개 맛보는 것보다는 네 개, 여러 개 받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으니까 총네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장 세트가 갈지 더덕구이 세트가 갈지는 제가 일단 맛을 보고 어떤 게더 맛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이벤트를 어떤 세트로 나갈지 그거는 생각을 해볼게요. 와우. 저것도 요래요래 구워주고. 삶아왔고 이게 가운데가 유기쌈장이에요 쌈장하고 황태, 한우고추장, 일반고추장, 된장 잘 먹겠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준비했어요 음! 이랑 소 n 을 s 먹 b r i t t 황태. 어떤 느낌이냐면 황태국추장은막 양념이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밥에 따만 먹어도 맛있어요. 쌈장에 찍어 먹어. 고기시 쌈장. 마늘 구위가 도착했습니다 음. <놀람> <놀람> 오우, 나. <웃음> 애매한데요, 여러분? 황태를 황태고추장 어, 맛있어 근데 밥이랑 먹을 때는 황태고추장이 제일 맛있는 것같아응 음, 고민이다 맛있다. 밥좀지어봐라밥좀 짓다. 엄마, 나밥하다어 가. 근데 솔직히 고민이에요 지금 장세트를 보내드릴 지저업세트를 보내드릴 지는 먹어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세트 중에서는 황태국수장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된장 고추장 이런 게 맛있어야 이렇게 맛 고추장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웃음> 황태 고추장이 진짜 밥도둑이에요 진짜 근데 또이 더덕하고 황태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더덕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뭘 들어야 되지? 고민 고민 난 더덕하고 황태고추장이 일등이야자 아무것도 없어도 황태고추장에다가 참기름 살짝만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더덕 황태구이 세트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장 세트 두 개하고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총 4분께 네 보내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못 고르겠어요, 지금. 황태고추장은 다 먹었어요. 오늘일 끝! 배불러게잘 먹었어요. 이게 두개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세트 두 분하고 더덕구이 황태세트 두분 이렇게 해서 총네 분께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황태고추장은 진짜 그게 제 원픽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픽은 더덕구본 영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내 최대의 사회적 가치 민간축제 소백2020에서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동참을 하셨지만 은그 사이에 저도 이렇게 이런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먹은 구수담 제품들, 구매 링크 이런 거는 아래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을 테니까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